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관 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혼잎나물이라고 부르는 회임나무나 화살나무의 수는 좀 억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끝에 부분은 좀 부드럽긴 하지만 가성비가 안나오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물들 찾아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나무들을 감고 올라간 으름동굴이거든요. 으름동굴 새순도 이 순을 잘라서 나물로 하시면 좋은데 많은 양은 채취 못하니까 조금씩 채취해서 다른 나물들과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어떤 나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금씩 채취해서 여러가지 섞어서 드시는게 봄나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으름덩굴에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숯꽃과 암꽃이 따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숯꽃과 암꽃이 같은 나무에서 피기 때문에 열매가 한 그루만 있어도 달리는 거죠. 으름덩굴 순입니다. 요거 연한 거 채취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꽃을 수꽃하고 암꽃을 채취해다가 얼음틀에다가 얼려서 차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채취하시는 분들은 이 순을 잘 채취해서 연한 거를 덮어서 차로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나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곳에서 꽃도 채취하시고 순도 채취하시고 나중에는 이 얼음덩굴 순이 줄기죠. 줄기, 나무줄기, 목통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줄기가 통증을 억제하는데도 좋은 약초입니다. 순이나 꽃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겠죠. 조금씩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지바른 곳에서는 병꽃나무도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병꽃나무가 처음에 필 때는 약간 미색을 띱니다 그러다가 곤충이 와서 나비나 벌같은 곤충이 와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붉은색의 병꽃나무가 있습니다 이 병꽃나무의 순도 나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끝에 있는 이런 순보다는 찔레순처럼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밑에 부분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찔레처럼 연하게 꺾어서 이것도 뭐 만나면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조금씩 채취해서 섞으시면 나물 양도 조금 많아지겠죠. 병꽃나무하고 고강나무 오이순 나물이라고 부르는 고강나무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비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금방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꽃이 있으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죠. 이 나무는 병꽃나무입니다. 나물 산행하시다가 낮은 산 약간 습한 골짜기 주변에서 이런 식물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이 식물은 세모래동굴이라는 약초입니다. 동굴성이고요. 나물로는 이용하지가 않습니다. 독은 없다고 알려졌는데 맛이 상당히 써요. 약으로만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 무엇을 닮았나요? 이렇게 잎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박쥐를 닮았다고 해서 양명이 편복갈 입니다. 이것을 잘 말려 놨다가 사용을 하면 혈압을 뚜렷하게 낮춰주는 효능이 있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잘 사용하면 혈압을 내려주는 약초다. 박쥐의 힘을 닮아서 편복가리라고 부른다. 정식 이름은 세몰의 동굴입니다. 동굴이죠. 이렇게 쭉쭉 동굴로 뻗어 나가요. 그렇다고 뭐 1m, 2m씩 뻗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요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숲속에는 높은 곳 낮은 곳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식물이 많은데 요거는 개별 꽃입니다 꽃잎 끝을 보시면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꽃잎 끝을 보시면 뾰족하지 않고 물결이 돼 있죠 요거는 개별 꽃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거는 큰 개별 꽃 동굴로 뻗어 나가는 것은 동굴 개별 꽃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뿌리가 나중에 제가 많은 곳에서 뿌리 하나 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태자삼 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인삼과 동일한 효능을 내는데 인삼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드시지 마라고 해요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태자삼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이 우리 몸을 보양시켜주고 양기를 충만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작지만 나물로서 그리고 약초로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개별꽃입니다. 이거는 더덕같이 생겼어요. 더덕같이 생겼는데 잎은 양쪽으로 생기고 마주나게 합니다. 이렇게 어릴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의아리인데 의아리 속에는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열정이 넘는 것 같아요. 큰 꼬드아리, 의아리, 조령의아리, 서울의아리, 외대의아리, 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마주나기하고, 잎이 넓은 것도 있고, 잎이 갈라지는 것도 있고, 어린 순일 때만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데친 후에 나물을 하셔야 되는 의아리입니다. 옛날 묵논 같은데, 임도 주변 약간 습한 곳에. 해가 잘 드는 곳에는 이런 식물들도 보셨을 거예요 잎에 주름이 있고 꿀풀처럼 생겼지만 꿀풀은 아니고 꿀풀과 지반입니다 요게 산층층이라는 야생화고 또 나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들은 모든 것이 약초고 모든 것이 나물이 되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거 알고 독성이 조금 있더라도 조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찾지 않고 관심을 안 주는데 꽃도 작습니다. 하지만 꿀풀과 특유의 아기자기한 이 보라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식물이고 여러해사리 입니다. 조금 더 크면 같이 섞어서 나물할 수도 있습니다. 층층이 꽃그 중에서 산층층이입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 이런 오래된 사전민들이 살던 터 옆에 오면 이런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식물이 아닙니다 생긴 게 흡사하게 닮았어요 이 식물은 영아자로 오인하시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영아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콩제비꽃이에요 꽃이 아직 없는데 이파리도 그렇고 뭐 이파리는 작은 축이 아니에요. 근데 흡사 영아자를 닮았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찾으시면 되는데 줄기를 한번 꺾어 보세요. 꺾어서 흰 집이 나오면 영아자고 흰 집이 안 나오면 콩제비꽃입니다. 콩제비꽃은 미국 FDA에서 인정한 탈모 탈모약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미녹시딜이라는 성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국내 연구진의 국립생물자원관 하고 제주대학교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희소식이죠 탈모. 탈모에 모 아주 좋다는 나물입니다 또 양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는 뭐 맛은 뛰어나진 않지만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콩제비꽃입니다 나물 중에 전호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호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도 전호를 닮았는데 요거는 전호가 아니에요 요거는 맨미나리카의 신감채라는 나물입니다 요것도 향긋한 맛이 나면서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여기 보면 자주피 반점이 있죠 요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잎이 좁게 많이 갈라진 것은 지리강아리 없습니다. 지리강아리는 잎이 단귀하고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호 비슷하게 생긴 것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잎이 좁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잎이 좁은 것 중에서도 또 비슷한 독초들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잘하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아래쪽 설명란에 보시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사진 찍은 거 올려 놓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요거는 멧미나리 가의 신감체라는 나물입니다 오래전에 논으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미나리도 보입니다 미나리가 크지 않고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고 아주 통통한 이런 미나리를 많은 분들이 돌미나리 라고 부르시는데 미나리는 논에서 자라든 밭에서 자라든 산에서 자라든 다 미나리 입니다 돌미나리 라는 품종이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이상해요. 그 돌미나리라고 해야 이게 좀 있어 보이고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는 약초 판매하시는 분들이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미나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붙여진 이름이고 전부 미나리예요 밭에서 자라든 논에서 자라든 미나리강에서 자라든 하천에서 자라든 다 미나리라는 건 기억하시고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것은 진짜 몸에 좋은 것이 미나리 입니다. 너무 흔하니까 잘 안드시는데 엄청나게 좋은 나물입니다. 달래나무순도 이렇게 통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때 채취해야 많이 채취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얼마 되지 않네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거는 조금씩 채취해서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채취하면 달래나무순은 반드시 묵나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굉장히 고급 나물에 속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달래나무순을꼭 채취하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고 또 겨울에 한겨울에 묵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달래나무순이고 옆에 어 같이 어우러진 으름 동굴도 있고 병꽃나무순도 있고 이런 거다 하나씩 하나씩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나무가 좀 약간 더좀 진한 색일 수도 있는데 다래나무에는 요렇게 세로로 반점 같은 것이 하얗게 있습니다 요게 달래나무 순의 특징이구요 노박동굴은 그렇게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통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제가 노박동굴 단독으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다래동굴입니다 저쪽에 보면 요즘 한창이죠 아직 강원도 쪽에는 많지가 않을 건데 저 아직 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낮은 저지대 쪽한 200m 300m 나 저기 중부 이남에서는 벌써 복사꽃이 다 폈을 거예요 흔히들 개복숭아라고 하는데 복사나무가 정식 이름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습지 거든요. 와이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앵초꽃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앵초하고 서양 앵초하고는 달라요. 조금 서양 앵초는 어딘가 모르게 좀 칙칙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나라 앵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홍이면서 엄청 간열이고 화사한 빛을 띠죠 그리고 잎도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제가 이거 앵초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왜 꽃으로 눈으로만 보지 그걸 나물이라 그래서 다 채취하게 만드냐 하시는데 이꽃 찍는 사람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거 집에서 혼자 보려고 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번식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꼬박아라 소리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 잎을 한 장씩 취 취하셔서 숙회로 드셔도 되고 뭐 난로 샐러드로 드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하셔도 되는데 기침 기간지 쪽에 굉장히 좋은 약초 이면서 나물이 되고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야생화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만나면 무더기 무더기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죠. 옛날에는 여기 사방댐, 보를 막아놨던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이틈 사이에 시멘트 콘크리트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하고 개별 곳이죠. 어떤 분들은 바디나물을 연삼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삼처럼 생겼다고 연삼이라고 부르는데 뿌리의 이름은 전호입니다. 양명으로 전호고요 정식 이름은 바디나물. 요 연한 잎을 채취해서 겉절이에서 드셔도 되고요 생쌈도 되고 거북하시면 데쳐서 무쳐 드셔도 됩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새 잎으로 올라와요. 세장씩 올라오고 나중에 갈라지면 아홉 장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세장 짜리입니다. 조금 성장하면 다 붙어 있어요. 이거는 붙어서 이렇게 갈, 잎이 갈라지기만 한 거지 한장두장세 장입니다. 요런 이해를 잘하시면 바디 나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주로 습한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에 가면 공중 습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요. 낮은 곳에서는 골짜기 주변에 찾으시면. 3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삼이 아니고 바디나물입니다 참나리, 말라리, 하늘말라리가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하늘말라리는 잎에 얼룩무늬가 있죠. 살이 튼 것처럼 얼룩무늬가 보입니다. 얼룩무늬가 없는 것은 말라리입니다. 그냥 나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쓴맛도 적고 아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다른 나물들하고 섞어서 드시면 봄나물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초라고 안 드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먹는 거라고 나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늘말라리 잎은 얼룩이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죠? 바닥에 풀은 안 났는데 음나무는 벌써 살짝 켰습니다. 이거 좀 억세졌어요.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먹으면 나중에 좀더 크겠죠. 여기도 있네요. 너무 작은 데다가 빨리 펴놓으니까 억세 보이네요. 자, 이거 나무 이름 부를 때 음나무라고 쓰고 정식 이름이 음나무입니다. 모든 분들이 음나무라고 또 하죠. 그리고 개드릅이라고 하시고 저기 아래쪽 지방, 남쪽 지방에서는 엉개나무, 엉개드릅이라고도 하시죠.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소통이 되면. 하지만 정식 이름은 음나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은 흰 꽃이 핍니다. 꽃이 필때 되면 냄새가 장성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백화폐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약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맘때 채취해서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마타리카의 뚜까리입니다. 전체에 아주 부드러운 솜털이 많이 밀생해 있고요 개망초나 본망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어릴때는 구분이 잘 안되지만 요렇게 생긴거 개망초다. 뚝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독초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타리가에는 세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마타리 있고요, 지금 보시는 뚝갈이 있고요, 마타리하고 뚝갈하고 자연 교잡돼서 생겨난 긴 뚝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쇼츠 영상 난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원추리가 있습니다 원추리는 반드시 데쳐야 됩니다 살짝 데치는 것이 아니고 푹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원추리에 함유되어 있는 콜히친 이라는 알칼로이드 물질이 배탈 복통 어지럼증 뭐 이런걸 동반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데쳤는데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즐기는 것보다 좀 약간 물르다 싶을 정도로 익혀야 되는 원추리입니다. 확실히 조금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저기 밑에 길도 보이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밑에 쪽에는 풀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해발 300m 밖에 안되는 산인데도 위쪽에는 에이 하부식생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약간 고리진 그런 곳인데 참꽃마리가 무더기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요것이 꽃이 필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덩굴이 되어서 뻗어나가거든요 꽃마리는 꽃이 아주 작지만 참꽃마리는 어른의 중간 정도 되는 손톱 크기 정도 꽃이 피는 향도 오이 향이 나는 상큼한 나물입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이면서 밴드에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요 꽃말이, 참, 꽃, 이 꽃마리, 이 참꽃마리는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꽃마리 채취하셔서 김밥 쌀때 넣어 드신다고요.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참꽃마리는 만나면 양도 많고 또 크기도 커서 풍성할 겁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은 나물. 참꽃말이 입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연장도 좀 챙겼는데 말이죠 이런 나물 채취하려고 가만 명품 가방도 챙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느라고 다의순을 채취하려고 사실 산에 올라갔는데 많지 않더라고요또 전부 높은 곳에서만 있고 이렇게 낮은 곳에는 다의순이 많이 없고 여기는 또 낮은 지대다 보니까 달의 순이 통통하지가 않아요 달의 순 통통해야 뜯을 것도 많고 금방 금방 명품 가방이 채워지는데 오늘은 떠드느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강원도 쪽 낮은 산 충청도 낮은 산 경상북도 낮은 산 쪽에서는 달의 동굴도 순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올라오니까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강나무는 꽃만 차로 드시는 줄 아는데요.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채취하셔다가 나물 하셔도 됩니다. 데쳐서 나물 하셔도 되고요. 덖어서 차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생강냄새가 나는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펼쳐져가지고 좀 커지면 장아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생강나무고 가지도 버릴게 없는 나무입니다. 아주 꽃서부터 가지까지 버릴게 없는 그런 나무가 생강나무예요. 생강나무 설명하다 보니까 옆에 바디나물도 보이네요. 산 내려오다가 골짜기 주변이다 싶으면 물이 있던지없던지 이게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거든요. 밑에 바닥은 촉촉해요. 그런 곳을 보시면 바디나물이 보입니다. 바디나물 지금 채취하시면 생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미나리과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부식생이 막 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전국 어디를 가나 이 풀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야생화이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독초예요. 뿌리에 완두콩만한 큰 거는 완두콩만 해요. 작은 거는 아주 작고요. 그럼 콩알만한 동이뿌리가 있는데 현호색이라고 부릅니다. 양귀비가 아, 현호색과고요. 현호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 동이뿌리에 약성이 있어서 법제를 잘하면 진통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 일반인은 절대로 법제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꽃이 이쁘죠? 이게 학명이 코리달린으로 시작되는데 이 코리달린이라는 뜻이 종달새라는 뜻입니다. 종달새가 나무에 달려서 지저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금 높은 애매한 높지도 않고 애매한 그런 산에 올라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높지 않은 저희 동네에 산에 올랐다가 이것저것 몇가지 봤습니다 동굴 식물도 보고 하부식생에서 나는 나물들 몇 종류 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으니까요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간섭 한번 해보시면서 의심나는 것 있으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래쪽 설명란에 보시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의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사진 남겨주시고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